5라는 기술입니다. 일단 세미나 5가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지부터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인덱스 로버를 풀트율 시작자세로 만들어 주게 맞춰 주시고요. 풀트로 들어가 주시고 약지에 발레송 올리신 다음에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실 건데 이번 소레센 탈를 넣어 주시는 거죠. 자 그런 다음에 풀트율 하듯이 다시 올라가실 텐데 셰플린으로 마무리하는 게 굉장히 특이하죠. 이런 식으로 되는 기술이 되겠, 되시겠습니다. 어, 설명을 시작해 보도록 하죠. 먼저 세이프앤드리지 베이직그립에서 시작합니다 그리고 인덱스 로러버가 들어가는데 인덱스 로러버는 펜그립 상태에서 이렇게 아, 아, 베이직그립에서 펜그립 상태로 가는 검지손가락을 추구로 하는 회전기술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데 여기에서 샘스라5에서 쓰이는 인덱스 롤러버는 어떤식으로 될거냐면 이런식으로 될겁니다 이게 어떻게 된거냐면 인덱스 롤러버 하듯이 롤아웃 하시고 검지축으로 를 회전을 주시는데 회전이 계속 들어가겠죠? 으악! 핸드전이 계속 들어가요 계속 들어가면 바로 오는 세이프핸드를 검지로 계속 축으로 돌아가고 있으니까 이때 바로 오는 세이프핸드를 중지로 잡아주시면 이런 자세가 됩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풀트의 시작 자세가 자동으로 되겠지요. 그래서 이 자세에서 그냥 그대로 바로 풀트일에서 내려가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런 다음에 약지 위로 발리송을 올리실 거예요. 약지로 누르셔서, 누르셔서, 눌려주시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눌러주셔서, 눌러주셔서, 이제 소지랑 약지랑 잡고, 이렇게 약지 위에 발리송을 올려주시는 이런 자세로 만들어 주시는 거죠 자 그런 다음에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실 겁니다 이제 키스 굿바이에서 나왔던 사다리처럼 이렇게 마지막에 체플린이 들어가진 않고요 리버스 오라이즌탈이 들어가게 될 겁니다 뭔 소리냐면 이런 식으로 될 거예요 자 이거를 어떻게 했냐면 일단 소주를 내리세요 눌러서 내려주세요 그리고 약지랑 소주랑 잡게 되겠지요 자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 리버스 오라이즌탈 하시는 겁니다 원래 리버스 오라이즌탈이라는게이 자세에서 반시계방향으로 요렇게 돌아가는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냥... 으흠. 음. 그냥 이 자세에서 그냥 그 중지랑 약지 사이에 있는 자세에서 바로 리버스 오라이즌탈을 했다고만 생각하시면 쉬울 것 같네요 이 자세에서 리버스 오라이즌탈한거예요 별거 없어요 원래는 이 자세에서 어, 어, 어. 이렇게 되는거지만 지금 이 상태는 이 자세에서 리버스포라이즌 다를 한거예요 그래서 중지위에 바이트핸들을 올려주시는거죠. 자 그런 다음에 풀투이라듯이 이런식으로 올려줄거예요이 자세에서 이런식으로 올려줄건데 중요할점이 있습니다. 풀투위를 한가 동시에 그 힘을 이용하셔서 채플린이 들어갑니다. 채플린이 들어가는데 중요할점. 이렇게 계속, 계속 돌아가요. 계속 돌아갑니다. 계속 돌아가서 요쯤 왔을 때 세이프핸들 이 있죠? 세이프핸들이 바로 오죠? 이 세이프핸들을 엄지랑 검지랑 잡아주는 거예요이런 식으로 그래서 힘이 계속 되기 때문에 채플린 때 했던 힘이 계속 유지돼서 이렇게 다치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특이한 클로징 방법이 성립되겠다 이 말입니다 자 다시 해보죠 인덱스 롤러버를 하시는데 요런 그립이 되게 자 다시 인덱스 롤러버를 하시는데 회전이 들어갑니다. 엄, 검지를 축으로 회전이 들어갔는데이 정도 왔을 때, 이 정도 왔을 때 중지를 대시면 이렇게 풀트일이 시작하는 자세로 자동으로 완성이 돼요. 자이 자세에서 그냥 풀트일하듯이 똑같이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내려가세요. 네. 자, 그런 다음에 약지 위에 발리송을 올리실 겁니다. 이 자세에서 약지 위로 발리송을 올려주세요. 자, 그런 다음에 사드리를 타고 올라가실 건데 리버스 채플린을 리버스 체플린은 다행히도 들어가지 않고요 그냥 이 상태에서 어, 사드리 하듯이 사드리 타고 올라가듯이 그냥 내려주시고 쫙지랑 중지랑 잡아주실 때이 상태에서 리버스 호라이즌탈 이렇게 해서 바이텐들이 트 중지 위에 올라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겁니다 자 그런 다음에 풀트를 하듯이 다시 올라가 줄 거예요 이런 식으로 올라가 줄 건데 이자세에서 이렇게 검지 위로 올려주실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점이 이때 올라가 주시는 힘을 이용해서 채플린이 들어가요 버티컬 채플린이 들어갔는데 검지로 채플린이 들어갔는데 계속 돌아가요 돌아갑니다 돌아가요 한 요쯤 왔을 때 엄지랑 검지랑 잡으셔서 요런 식으로 거, 검지는 이렇게 빠지시는 거죠 요런 식으로 샘샘아 원했던 것처럼 이런 식으로 검지를 싹 빼주는 거예요 그러면 요런 식으로 다치게 됩니다 탱 쪽을 이 피본나사 쪽을 이렇게 잡는 차세로 만들어 줄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다시 인덱스 롤러버를 풀트윌 시작자세로 만들어주세요. 그런 다음에 풀트윌로 내려가주시고 이 자세에서 풀트윌로 내려가주시고 그리고 약지 위에 발리성을 올려주세요. 자 그런 다음에 사다리를 타듯이 올라가주시는데 한요 정도 왔을 때그와 동시에 바로 리버스 호라이즌탈 하셔서 중지 위에 바이트 핸들을 올려주시고요. 자 그런 다음에 풀트윌 하듯이 다시 올라가는데 올라가는데 이 힘을 계속 이용하셔서 체플린이 들어갑니다. 버티컬체플린이 들어가서 계속 돌아가요. 돌아가고 있습니다 피전이 되겠죠 이때 요정도 왔을 때 요정도 왔을 때 엄지랑 검지랑 잡고 바로 검지만 빼주시면 되는 거예요네샌드라 5가 대충 이런식으로 진행이 이런식으로 어, 되는 기술입니다 강추를 이걸로 맞춰보도록 하겠고요 뭐 좋아요랑 제 채널 좋아요랑 구독하기 눌러주시고 제 영상 어, 영상 설명란 보시게 되시면 제 네, 네이버 블로그, 공식글 네이버 블로그 링크가 있을 겁니다. 그거 한 번쯤은 꼭 필톡 하시고 이걸로 강제를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